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TV 3X3 서바이벌 토너먼트 그 대망의 마지막 결승 토너먼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제 옆에 김영은 해설위원 그리고 오늘 특별 해설위원이죠. BJ 감동란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음> 네 분위기가 초반부터 굉장히 좋네요 아, 네. 네 매주 이제 김영현 해설은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이제 특별 해설위원으로 오늘 감독님 모셨는데 아, 네. 오늘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농구에 대해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이제 결승전 자리에 이제 영광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우리 또 아프리카 TV의 바비 인형 우소한 님이랑 함께하게 아, 네. 됐는데 그럼, 아마 이 보시는 우리 3대3 농구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제 양옆에서 두 분이 아, 칭찬이 오고 가서 네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게 네. 원래 여자들의 대화입니다. <웃음> 어, 서로 기분 좋게 하는 네. 말만 하는. 오래또 아. 제가 배워가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3대3의 농구의 매력에 좀 많이 빠지셔서 또 3대3 앞으로 아프리카 TV가 주최하는 대회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오늘 또 감독님은 보고 재밌으면 다시 한번 또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그 3대3 경기는 네. 일반 농구 경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간단하게 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먼저 라인업부터 이제 대진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 플랜 B와 마스터 옥이 만납니다. 그리고 4강 두 번째 경기 NIS와 데상트가 만나게 되고요. 이 경기 각 경기의 승자들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고 패자들은 이제 3, 4위전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정말 뭐, 어, 예선 때부터 재밌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아 아, 오늘 결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3대3 길거리 농구의 차이점을 여쭤보셨는데, 네네. 이 반코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네네. 이 반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원래 저 라인 바깥쪽에서 쏘면 3점인데, 3대3 농구에서는 2점입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음. 1점이고요. 네, 네 먼저 플랜 b 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전상용 김철, 방덕원 이강호가 나오겠습니다. 오 다들 뭐 선수들이 아, 피지컬이 정말 좋으세요. 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그렇죠. 저선수들 키가 좀 어떻게 되어 보이시나요? 어, 키가 이제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왔는데 네. 키가 거의 다 190에서 200cm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180에서 200cm 정도 되시는데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3cm 정도만 떼어달라고 드리고 싶네요. 아. <웃음>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플랜 B입니다. 전상용, 김철, 방덕원, 이강호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마스터는 마스터 호 김민호, 이동윤 박두영, 윤성수가 나오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음. 플랜 B의 그 어, 방덕원 선수 네. 최근에 이 3대3 농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 폼이 어, 정말 절정이다 라는 어,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이제 감독란님이 3cm를 좀 떼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웃음> 어. 직접 감독란님이 멀리서 봐선 또 몰라요. 나중에 경기 끝나고 선수 옆에서 서보시면 더 와. 그게 체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39번 방덕원 선수님을 부면서 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어, 피지컬이, 피지컬이 실제로 보정이시네요. 음. 그리고 오늘 또감독님의 팬분들도 굉장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어, 키큰 남자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키큰 남자도 만나보고 키 작은 남자도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남자는. 네. 어,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네. 네. 그 인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아. 아주 바람직한 네.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또 대답을 해주셨고. <웃음> 아, 음. 오늘 또 우리 감독님 님이 오셔서 어,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같이 우리 한번 3대3 한번 즐겨오시죠 오늘. 네. 네. 정말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멀리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또 <웃음> 어, 나오고 있나요? 네, 아, 저기, 저기 나오고 있요 조꼬미로 네. 아, 네. 아, 팬분들은 우리 또 감독님 크게 보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아, 그렇죠. 네. 아이, 오늘의 방송의 메인은 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웃음> <아니, 웃음> 그런 생각을 하겠으니까. 그래도 아마 이먼 화면에서도 바로 또 찾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웃음> 네, 이제 곧 있으면 양 팀의 경기 출발을 하겠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플랜 비버 마스터 호기 만났습니다. Let's get it. 네, 시작했습니다. 경기 출발했어요. 이 선수가 방덕원 선수입니다. 아, 방덕원, 선수 방덕원 좋아, 안쪽으로 좋아, 첫 번째 득점, 첫 방덕원. 시하 동시에 방덕원 선수 네. 가벼운 움직임 보여줍니다. 아, 저렇게 아, 1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맞서 아, 아, 2점을 네. 선택했고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전상용, 외곽에서 아, 자 안에서 방덕원 선수가 패스를 오, 아 지금은 아 패스가 길었어요. 네. 와, 정말 치열하네요. 네. 지 안에 방덕원 선수가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네. 이제 포스만 연결이 잘 되면 한 골이거든요 <웃음>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농구 선수분들 뽑을 때 키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오! 방덕원 방덕원 선수가 여기서 파울 유도를 네, 네. 아주 현명하게 저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파울을 얻어내는 저런 고급 기술도 필요한 부분 되게 물 흐르듯이 흘려냈네요 흘려버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다시 한번 방덕원 일대 강하게 시도합니다 포스터 빼줬고 전상용 골밑 전상용 올라갑니다 가려워. 득점 아 이제 이대용이 됩니다 플랜 B 마스터우도 지금 그 어, 방덕원 선수를 수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쇼코너 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점사이를 벌려 나가고 있어요 자 마스터우 여기서 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도 인아요 2점씩 아 벗어나고요 들어가지 않았고 아깝습니다. 리바운드 전작용. 지금은 오히려 외곽을 보기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좀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점더 추가해요. 번. 방덕원. 아 사실 방덕원 선수분께서는 약간 덩크가 딱히 필요 없으시겠는데요. <웃음> 속만 되면다하니까네 <대면>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또 덩크가 또 화려한 기술이니까 아, 많은 그렇죠. 팬분들이 또 원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 마스터 호2점 외곽 아, 들어가지 아깠습니다. 않았습니다. 어, 아 그래도 공격 리바운드 아 이후에 득점 김민우 선수. 음. 마스터 드디어 첫 득점을 취합니다 네, 네 점수는 4대1. 네. 자, 전상용. 네. 어, 힘이 좋아요. 자, 리바운드 따내고 안쪽으로 리, 들어갑니다. 쉽지 않죠. 전상용! 아, 네, 전상용이 득점. 점수는 5대1. 자, 지금 마스터 호 좋습니다. 네. 아. 네. 따라가는득점 김민호 마스터혹은 방동선수가 나갔을 때 조금 골밑에서 득점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전상용이 있어요 전상용의 골미슛 네. 가볍워요. 점수는 6대 2. 점수가 정말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상대의 그 포스가 강하다 보니까 마스터욱 선수들이 원래는 외곽슛이 좋았는데 오늘은 컨셉이 조금 오, 매각까지 와, 점수를 많이 벌리는 네. 플랜 입니다 8대2 감동란님 정신 없으시죠? 네! 격차가 네. <웃음>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 아이고, 네. 너무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파울이 불렀습니다 아, 지금도 이 플랜 B의 어떤 골밑에서의 신장을 의식하다 보니까 저런 음. 플레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아, 네. 그렇죠 볼 넣을 수 있는 생각합니다. 슛인데 네. 어, 이게 신장이 좀 많이 의식이 되다 보니까 음. 자, 강동원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아, 위압감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키큰 선수들이 주는 그런 위압감을 잘 활용하고 네. 있는 플랜 B입니다. 자, 김민우 선수의 자유 투. 네. 지금까지 이 3x3 농구 함께하셨는데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 생각보다 격렬하고. 네. 약간 지루할 틈이 하나도 아아 없는것같아요네 맞아요. 음. 바로 들어갔습니다. 치열하죠, 예.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자 점수는 9대 2.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패스 막혔어요. 마지막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저희 중계석 쪽으로 이 공이 와서 네. 김영현 기자가 아주 잘 전달을 네. 해드렸네요 뭐 1인 2역 1인 3역 다 <웃음> 가능하죠. 아. 골보이도 했다가 네. 네. 해설도 했다가 그렇죠 아. 다하는거죠 네, 네. 자 플랫 2가 뭐 시작부터 뭐 방덕원 정상용의 그 골밑을 이용해서 사실 골밑을 장악해버리면은 뭐여 방할 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골밑에서 들어가지 아. 않았고 방덕완의 리바운드. 지금 이동윤 선수의 시도는 좋았는데 원체 더블 포스트가 높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와, 아. 방덕완 베이스 아. 라인 공략하면서 자, 화려한 득점. 이동윤 승리 아쉽습니다. 네, 오늘 역시 결승 토너먼트 무대답게 몸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저희가 중계를 하니까 정말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훨씬 네. 좋네요. 아, 맞아요. 네. 아이 현장의 흥분을 같이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웃음> 아, 목소리로서 또 전달해드리죠? 아, 대죠. 아, 네. 또 자, 소리도 질러주셔도 오게. 되고요. 패스. 골밑에서 넣습니다. 네, 득점 올려줍니다. 김민호. 조금 조금씩 그래도 마스터주장이라서네 아, 뭐 맞아요. 이 리드하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네골및 아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저희 방동원 아 선수가 이제 KBL로 치면 은어 옛날에 그 하승진 선수를 떠올릴 만큼 어, 그렇죠. 아 압적인 아 피지컬입니다. 네골 및을 장악하고 있죠. 네네. 네. 음 오오오 선수들 지금 뭐방동원선수강동원 선수인데 전상은 선수까지 이렇게 더블 포스트를 구축해버리니까 네. 음, 마스터옥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꼴밑 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지금 슛 성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네. 음. 어느새 점수는 11대3. 이제 이 3X3, 스트릿, 이 3대3 농구는 21점이면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아, 그렇게전다려주지 않는 포스터, 네. 음.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전상령 들어갑니다. 한점추가는플랜비 12대3. 포스터 그냥 깔끔하게 성공시키네요. 네. 마스터옥도 따라가야 되는 득점이 필요한데요. 포스터 아. 강하게 들어가요. 블록팀이. 아이씨. 네. 자. 코너에서 일단 줄꽃을 찾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요. 들어가라! 아, <웃음> 음, 여기서 자유투 축소 네.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BJ 감독님의 어, 소심한 약간 바람이 있었어요. 들어가라! <웃음> 네. 아, 다들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제 골대를 갖다 튕겨 그쵸. 나오면. 네. 우리 아, 또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굉장히 지금 실제로 보시니까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네. 더그 몸싸움이 상당히 보는 막 격렬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네. 약간 대학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예, 대학 때는 이런 농구 경기도 많이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어 아, 그렇군요. 네, 젊어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이스3스3 농구를 보면서 젊음을 느끼고 있는 이 BJ 감독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유투. DL 자유투 투샷. 이제 네, 이강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축구 하시자면 약간 프리킥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하. 반칙을 당하게 되면 이 자유투를 아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이 그것이. 라인 바깥쪽에서 이제 반칙을 당하게 되면 네네. 이 3X3 농구에서는 이 자유투를 두 개가 주어지고요. 아. 이 안쪽에서는 한 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감독라님이 스포츠를 원하게 네, 즐겨 하시다 보니까 아. 바로 이렇게 대응이 이렇게 딱 되시는 거 같아요. 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내가 네. 약간 축구 같은 경우는 약간 피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즐겨보려고요. 네. 아, 아, 공격까지 넘어갑니다, 마스터 그렇죠. 전차가 뭐좀 나긴 하지만, 마스터어도 어, 굉장히 좀 조직력이 끈끈한 팀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 공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3대3 농구는 21점이면 경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자, 마스터의 2등유. 네, 패스. 안쪽으로 좋은 패스골밑 다시 외과 기어 있습니다. 탑에서 성공! 박두영의 2점! 오! 오! 주고 받아요 주고 받아요 마플 로드 플랫비 네, 16대 5! 이강호 선수의 2점이었고요! 오!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 네. 이동윤 선수 좋습니다! 네, 아. 이동윤의 멋진 득점이 나왔고요! 아, 아, 아, 아. 미스 매치예요! 거의 신장 차이 보세요! 와. 방덕원! 아하... 방덕원 선수의 뭐... 방덕원 선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공을 자, 자, 이동윤의 2점! 2점. 그렇죠! 그냥 잡아서 잡았고요. 그냥 집어넣는다는 느낌이 강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음. 지금 이동윤 선수가 신상차는 있지만 뭐 수비라든지 뭐 이런 공격이라든지 아까도 이렇게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실장을 의식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방덕원 선수께서 이제 아무래도 키스컬이 압도적이라서 그렇지 다른 다른 분들도 굉장히 키가 크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습니다 이게 비교상 그래 보이는데 네, 이게 상대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수도 굉장히 키가 큽니다. 돌파를 맞아요. 선택. 안쪽으로 들어가요. 레이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플랜 B 한점 추가하면서 18대 6. 자 어느덧.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랜비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음. 골밑아 아, 아, 아, 맞습니다. 아 마스터 혹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그렇죠. 의식하다 보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점을 남겨아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파울이 나왔고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선수가 사실은 외곽에서 수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근데 방금도 그렇죠. 이제 어, 사울로 어떻게 보면 잘 끊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선수거든요. 네. 음. 자 이동윤 선수가 마스오군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죠. 자 마스오. 외곽에서 패스를 한 덕차 빠르게. 네 우중간 2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네. 리방진 리방진. 그렇죠. 어 그래도 아 끊어냈어요. 이동윤. 아 이동윤의 2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리바운드. 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불바의. 아, 사용의 리바운드. 이제 게임을 끝낼 수있죠 그렇죠. 과연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동원! 아 방동원! 와일드 아 슬램! 네. 오늘 방동원이 다 보여줍니다. 자, 과연 마지막 어, 지금. 아, 1점만을 남겨두고 네,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저희가 이 아프리카 TV 3X3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보면서 첫 번째로 본 덩크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예. 아니, 감독란님이 오셨다고 지금 강동파 <웃음> 선수가 아. 좀, 어, 팬 서비스를 좀한것 같아요. 아유, 아니. 좀덩크슛을 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감독란님 아니, 정말 멋있는데, 네. <웃음> 멋있는데 뭔가. 제가 상상했던 덩크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압도적인 피지컬로 아 덩크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감독란 님이 네. 상상하시는 덩크는 먼 거리에서 뛰어오면서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아 소진쟁이처럼 뛰어오르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약간 예전에 조던 덩크 혹시 그런 로고 아시나요? 조던의 로고? 네 알죠. 네 그런 덩크를 네. 좀 상상하셨나요? 아, 자, 자 마지막, 마지막 1점을 못못 남겨둔 네. 그 네. 플래빅 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는 마스터우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네, 마스터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웃음> 아, 블락샷! 딱 블락! <웃음> 자, 그럼에도 마스터우. 네, 현장에서 그 소리를 잘 들으니까 말아야죠. 네. <웃음> 와! 재밌네요. 이렇게 아, 음. 양 1라운드가.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 아, 플랜비어 마스터우의 경기 플랜비가 21대 7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플랜비 뭐 더블 포스트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마스터웍도 뭐 신장면에선 밀렸지만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으로 어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동윤 선수의 어떤 적극성, 네. 뭐 허슬 플레이도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이제 플랜비는 결승에 올라가게 됐고요. 마스터웍은 3, 4위전에 향하게 됩니다. 네, 감독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소감을 말해주시죠. 아,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땀 흘리는 그 경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희열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진 팀이나 이긴 팀이나 상관없이 다 너무 멋지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네. 김혜은 기자는 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제 마스터욱이 굉장히 좀 끈끈한 조직력의 팀인데 네. 어이 플랜 B가 워낙에 신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어이 원래 가지고 있던 플레이가 좀덜 나오지 않았나 훨씬 음. 더 좋은 팀인데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 플랜 B의 신장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덕원 선수의 덩크도 나왔고요네 네. 결승 토너먼트 이제 앞으로 세 경기가 남아있는데 더 기대를 만드는 어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 감독란 님께서 우리 또3대상 농구 중계에 나와주셔서 우리 네.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한번 네. 팬분들한테 한번 인사도 네. 또 해주시죠. 그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독님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아, 무슨 영화를 리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네. 평소에 감독란 님이 워낙 운동을 즐겨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자리에 초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음. 좀 어떤 운동을 즐겨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구기 종목은 이제 스쿼시라던가 네트볼 정도로. 네트볼은 이제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이제 음. 국국에서 파생된 운동이거든요. 네. 아, 저는 딱그 정도? 그리고 구기 종목이 아닌 걸로는 주짓수 정도를 하니다 오. 오. 주짓수 반전 아, 매력입니다. 네. 덩치가 남다르죠? <웃음> 제가 좀더외소해 보이는데요? 아, 아니요. <웃음> 네. 제가, 제가 덩치가 높아서 <웃음> <덩치가 웃음> <덩치고 웃음> 아닙니다. 네.